안녕하세요 놀부맛의 놀부입니다 오늘은 로손에서 구입한 맵고 달콤한 치킨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치킨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힘내세요 가보자고요 렛츠고이 안쪽에 숨어있는 이 치킨 한번 꺼내보자고요 짜잔 이렇게 치킨이 꺼내졌습니다 요새 일본에서 기생충 이란 영화도 곧 개봉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1월 10일 일본에서 상영 예정일입니다 저번에도 기생충이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이렇게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을 축하하며 저도 치킨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왼 겉표면은 웬... 바삭바삭하게 보이네요. 잠시만요. 엄청 매운데요 음 한국인 맛에는 정말 맛있네요 입맛에 맞군요 뭐 가격은 혁과 하치준이엔 한국돈으로 1800원 정도 하네요 음 먹을 때마다 송강호 얼굴이 잠깐 잠깐 보이네요. 영화 영화관에서도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 역시 세계적인 명배우가 되네요 송강호. 음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최고인데요. 안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며 맛은 맵고 약간 짭짤하면서 약간의 단맛이 나는데 와 환상적이네 이거 노로선에서 파는 스파이시 치킨 추천드립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뭐 이런식으로 파네요 강력축전드립니다 로손에서 파는 스파이시 치킨 판타스틱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뭐 기생충 영화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뭐 <웃음> 금상천화 돌리 들리시죠? 바삭바삭하고 음. 강추, 강추. 음. 음. 치킨 먹느냐. 아 음, 뭐.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었네요. 오늘은 로선에서 판매한 1800원짜리 매운 치킨.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관심 있었던 분 그리고 재밌었던 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로손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강력추천 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안녕히 계세요